1분째 주 생각보다 길고 숨찹니다. 숨 네. 네. 아! 오, 나 이거 근데 뭔가 성공할 거에요. 준비 시작! <웃음> 깨기다. 네, 호시의 1분 7초 챌린지. 휴지를 입으로 불어서 안 떨어뜨리기. 네, 네 대신 세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. 1분 7초 동안 어, 할수 있는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전! 시작! <웃음> 지금, 와. 어, 지금 이게 11초가 지났습니다. 11초. 자, 나머지 두 번의 기회. 여러분, 최초. <웃음> 가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. 시작. 와 잠깐만, 잠깐 아, 지금 잠깐 18초가 지났고요. 자, 여러분, 제가. 마지막. 대략 60초, 50초 정도를 제가 버틸 수 있을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! 네, 시작! 와! 32초가 지났는데요. 이렇게. 나머지 대략 한 35초 정도를 한번더 다시 마지막 기회로 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성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도전 미니 <웃음> 진짜 세각보다어려다 시작! 한불 풀었으면 는데 아.. 아.. 아.. 너무 아깝다 진짜 초 너무 아깝다 아.. 아쉽지만 룰은 룰이기 때문에 2초 남겨두고 2시 실패 아.. 실패한다고 안 올라가는 거 아니죠? No.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. 이 휴지를 뽑아서 제가 봤을 때 휴지 한 장은 조금 두껍고 싹 나눠가지고 이렇게 잘 보시면 이렇게 뚝뚝 탁 하다보면 나눠지거든요. 그걸로 이렇게 하는데 아, 1분치조 생각보다 길고 숨찹니다. 숨 네. 숨이 차게. 네. 어쨌든 정말 1분치조 챌린지 호시 아쉽게도 실패.